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르신 희생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하신 그 크신 대가를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지만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과 유익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국룰하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과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자요 모든 회복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